뭐요? 팔자 좋으시네요? 아니 점심시간에 지금 열심히 점, 점심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피부천사예요? 아니요? 무릎 안 아프세요? BTS가 이거 선정하는 건데 이거 바디친 거어 간접광고 아닙니다 뭐요 이거? 읽어보세요 현재까지 오픈부터 쭉 함께하신 길새 지인분께서 서울 신식을 통해 결혼하실 겁니다 꼭 축하드립니다 결혼하 결혼을 쏟는 모음이라고 진짜 리얼모 검사시고지도하시 아, 청첩장 받았잖아요 네 가셔야죠 4월 16일이면 동 내일인데 아 좋네요 <웃음> 뷔페도 먹을 수 있고 아니 그건 못 <웃음> 먹어요, 못 먹어요. 어때요? 결혼식 복장 갔나요? 좀 멋있게 꾸몄지 수학이 있요이 있어요 아! 여기다가 지금 이 조끼를 입으라고요? 설레세요? <웃음> 설레... 결혼식을 간다는 것 보다 두 분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레는데 레이라도 없이 뭐 잘할, 잘할 수 있겠죠? 레이라도 없으면 더 잘할 수도 있고 <웃음> 근데 어디 결혼식장 가는 거예요 저희? 영등포에 있는 공군 호텔로 갑니다 두 분이 진짜 열렬한 게이머십입니다아 진짜요? 예전에 저희 길드회식 했을 때도 두 분이 오. 나오셨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커플인지는 아마 이따 가서 물어보겠지만 거기서 만난 걸까요? 어 그런 걸까 아 고기 먹으라고 했더니 사랑을 먹고 <웃음>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사진이에요 어? 길드 분들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어 우리 신랑 신부 모은가님 제가 이건팡맨 선물을 들고 모은가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만들어가실 분. 드디어 검은 사막 모바일의 오늘의 주인공 신부 모은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모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. <웃음> 민망해.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. 오늘 특별히 결혼하시는 날입니다. 어. 근데 결혼하시는 분이 진짜. 무려 왔습니다. <웃음> 이야! <웃음> 네 신랑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4월 16일 12시 20분에 예식하게 된 신랑이라고 음. 합니다. 대패 서버 부터있던 윤아림입니다. 어떻게 만나셨어요? 검문사막가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친밀하게 되고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있죠? 전투력! 두 분의 전투력 누가 덮으세요? 훨씬 높아 전투력이면 이미 제형. 끝난 겁니다 어. 아니 많이 썼다는 거는 네, 뭐 많이 해줬다고 그러는 <웃음> 네. 고무 인사부터 좀 합니다 아. 고무 인사 중요하죠? 제가 온다고 했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? 아 좋았죠 홍보팀에서도 거의 1등 신부님 오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했고 네. 그리고 또 열심히 아,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신부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어떠셨어요? 아, 아 좋았죠 레이라님보다 에이드님 훨씬 좋아서 에이드님 오신다 해서 더 좋았어요 레이라 같이 <웃음> 검은사와 모발 이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확률이 <웃음> <흥유리. 웃음> 모두가 함께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팀에서 오늘 가정의 행복 상자라고 해가지고 두 분의 와우. 이름으로 와우. 전체 유저 분께 와우. 선물이 지급됩니다 오,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세요 안에 고대 미감정 문양 강의서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오. 그 이름에 맞게 행복하게 참.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할 거고요 화이팅하고 네? 외쳐,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감사합고다 파이팅! 파이팅!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여기도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바로 우리 신랑 신부님의 행복을 빌어주는 바로 길드의 길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신부와 함께 4년 동안 같이 게임을 했고 저희 크작가서버 슈퍼빌런의 길드장인 박진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칼피온 연에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? 칼편 년에 준비한 거 많았는데, 네. 어 다음 발언이 묻혔습니다. <웃음> 저희 게임 무려 4년 동안 이용해 주셨으니까 네. 많은 얘기를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좋은 날이니까 네. 좋은 것만 네. 네. 더 검사와 모바일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이번에 뭐 서버 채팅에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뭐, 뭐 이런 거... 것도 네. 뭐 하나 이벤트니까 네. 네. 네. 이런 것도 어... 그렇고 뭐더 활성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저와 소통하는 창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. 또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해서 네. 제가 뭐 무슨 날인지 잘못 들었는데 네. 한번 소개해 주시요 다음 달 5월 28일도 저도 결혼식이기 때문에 와주세요. <웃음> 저요? 어? 네. <웃음> 날짜 비어나요? <웃음> 가겠습니다. 아 원하시는 게 레이라를 데꼬스 아, 좋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. 아니요, 저는 두분다 원합니다. 아, 두분 다요. <웃음> 네. 레이라 시간 비워주세요. <웃음> 오늘의 건팡맨 바로 모험가님께서 특별한 날 바로 이 행복한 결혼식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다녀왔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딜더 분들도 굉장히 환영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험가님을 뵐수 있는 이런 컨텐츠 아니면 이런 만남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회가 새롭고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좋은 날 함께하고 싶은 날 있으면 은저 건팡맨 에이드를 불러주시면 한번 갈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검은사와 모바일등모험가님 여정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사와 모바일 그리고 모험가님 화이팅!